<웃음> 어, 이거 없지? 있고... 이게, <형> 이 새끼 이 새끼 휘기반네 푸져봐 여기 어디야? 근올라 아아악 아아야아 존나 빨르 오, 갑자기 혼자 신발이 일로와 기야 귀여워 귀여워 엄마 야 귀여워 또 신발 먹어 아, 이 신발은 수연이 거란다? 는아그 서리 냄새 나 서리 웃음이 썼을까? 오줌? 서리가 웃 서리가 나는 신발 땅에 오줌이 썼는데 말 야 내가 사일봉사 가다그사회봉사 하면 그래. 학교 두번 가는 거지. 나못 어, 어, 뭐어 핸드폰 안 가져왔어. 어. 멋있어. CC 가불싸. 이따 이대로 멈췄음. 안 아직 안하었어나 뭐. 바닥에 있어 아직. 왔다 아, yeah. 와. 고 아, 네. 하나 둘셋야야야야 다리 다리 다리. 아 저기 네? 저기요 네?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도 찍어주세요 찍고 있어요 빨타 빨타 빨진 빨타 째리 째리자 진진짜 짜리 짜리자 이 그러니까 데자기갑기이 새끼 미니만 말하는 굳어봐 <웃음> 딱 이렇게 보이는 소리가 <웃음> 오오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애랑 펼쳐져 장난야어 어? 뭐야? 야귀여리 어? 뭐야?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여기 카메라 아냐? 아야 이거 어떻거 찍은 건지 안 찍었는데 모르지만 내가 저렇게 찍었어 찍었어? <웃음> <웃음> 아까 이러면애들을 하고 있을 갑자기 자기들 송송하려 이렇게 찍고 내려 <웃음> 여긴가? 내가 좋아할 것 같아? <웃음> 음. 음. 가자 영아 본다 <목소리> 먹어난안먹어세나난안 그냥... 마셔. 아, 이거 11일... 아, 이거 먹 거. 아, 먹을 거. 아, 1 먹을 먹을 거. 이거 먹을 거. 먹 거. 아, 선거먹 아, 아, 먹 아, 니먹먹 아, 먹 아, 아, 아, 아, 아, 야 봤잖아. 나도 봤어 요 나도 봤어 야 우리 신고한게요 <웃음>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? 지금 야시장에 가요 어기요 야시장 가요 야시장 한국으로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너무 고프다? 아 우리 곱창국수도 먹어야 되는데 어, 그래? 어, 아, 그래? 아, 그래? 고 그래? 그래? 그래? 스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그래? 아, 그팅 아, 그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? 사람이 조금 거야? 친구짜나 같이 나친아안 돼! 친구들 봤어? 나 친구나? 친 친구나? 친구나? 친구나? 친구나? 친 야, 너, 개 무섭다. 그러고 보니까. 일진 언니 같아. <웃음> 한, 중위에서 노는 애도 있잖아. <웃음> 마주 보고 말이야 <놀람> <놀람>